하이, 여러분들 럼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의 한 정글 속 안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타란툴라를 잡아 볼 건데 제가 다는 타란툴라는 사실 몇종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베트남 어스타이거 또는 골든 어스타이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두 종류가 있는데 뭐 다른 종류도 더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타란툴라를 잡아서 관찰해보자 입니다 직접 맨손으로 제가 타란툴라를 잡아 볼 건데 여기는 이제 동남아군이고정글소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도 말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채집여행 중에 해먹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아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해먹에서 같이 쉬고 있습니다 귀여운 봤을 땐 토끼네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 웃으면 안돼 제가 어제도 왔던 매점인데 이 카페에 야간되면 은 곤충들이 좀 날라온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고 이 주변에 생물이 원체 많아서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안녕 꼬맹이들 또 만났네 아 귀여워 이게 베트남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타란툴라는 보통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란툴라가 되게 많을 건데 보통 베트남 어스타이거 라고 하는 애들 하나 그 다음에 골드 어스타이거라고 하는 타란툴라가 있습니다. 이 타란툴라를 우선은 찾아볼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드물게 보인다고 해요. 아유, 이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불빛에 나방이 날라오긴 했는데, 어, 나방은 사실 저희,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여기 악마이도어맘이라고 하는 토끼 개코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오, 토끼 개코는 발견이 좀 힘들고, 여기 쫙 보면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하우스 개코, 부치료 개코인데, 부산에서도 많이 이제, 도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보시고, 이거 외래종 아닌가요? 하시는데, 사실 우리 도착종인데 생태교란종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만 잡아주시면 키우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종은 아닙니다. 아이고, 강아지야. 그, 어디있어 어? 퉁댕이 종류 어디있어 다양한 생물들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오늘의 초점은 사실 타르줄로 합니다. 어, 베지타라고 하는 거랑 이제 골지타라고 하는 거 매니아분들들이 좋아하는 그걸 찾으러 갈 건데. 어우, 여기 큰 트럭 왜 이렇게 많아? 타란툴라가 와, 진짜 깊은 정글 속에 살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도로가 옆에서도 살거든요. 우리나라 거미들도 그냥 도로가 옆에서 거미줄 치듯이 타란툴라가 이런 곳에 실제로 동남아권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어우, 잘안 보이네. 아, 이 금방에는 잘안 보이네요. 야너왜또 신났어? 가자! 가자! 응 가자! 자 지금 헌터 분들이랑 지금 돌아다니면서 어, 다양한 생물 찾으면서 타란툴라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차안 오는 거 보고 이렇 움직이는 거봐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괜히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네 아 이런 데 있을 것 같다 타란툴라 이런데 보통 이렇게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 가파른데 있잖아요 이게 물이 고이지 않을 것 같고 비가 오더라도 주르륵 흐르는 곳 저런 곳에 보통 타란툴라가 굴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타란툴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아마존에서 이제 배해성 타란툴라는 이제 나와 있기도 했잖아요 여기 영상 아마존 영상인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는 직접 잡아보고 싶어요. 이게 오 뭐야? 오뭐 도망가는데? 아까 본게 엄청 큰 바퀴벌레 아니면 음... 쥐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두 분들이 잡아온 파충류인데 발이 엄청 커요. 이거 보니까 물 위를 왠지 걸어다닐 것 같은. <웃음> 베이비네 와 여러분들 오틀졌습니다와 이거 그거 아닌가 그 천연생식하는 정갈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호텐토타라고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채집을 많이 했었어요 나무껍질이나 야간에 많이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나무껍질 속에 살거나 와 이게 아마 드워프 우드스콜피언이라고 하는 애일건데 이정도 사이즈가 사실 송채 거든요 와아 여성 네. 와아 가를 여기서 만나네 반갑다 자 여러분들 아, 이게 무슨 구멍이지? 뭔가 찾았거든요 타란툴라 유체일 수... 수도 있는데 타란툴라가 이렇게까지 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한번 유도 좀 해볼게요. 드디어 나 잡긴 했는데 하이 안 나오네. 자 아, 여러분들 근데 어,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랍잡이 유충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얘가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딱 들어가요. 어, 도망갔어. 저 친구가 저렇게 머리 내밀고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집사게 낚아채는 포식자입니다. 와, 찾았다. 오, 이, 이 귀한 친구가 여기 있네, 여러분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3초 드릴게요. 1, 2, 3. 와, 여기 있다. 와, 여기서 이거 다 갈가먹고 있었구나. 아 잎사귀 같이 생긴 바로 이와 짜란 이건 엉덩이고요 자란 바로 필리움이라고 하는 그 잎벌레 종류거든요 어, 얘는 아직 날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 성체급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잎사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런데 이게 뭔가 갈가먹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여기 있었어요 이런데 사이에 이제 거미라든지 거위벌레 등등 아니면 이제 배짜기 개미라고 개미 종류도 이렇게 잎사귀에 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야 우선 필리엄을 만났네 반가워 귀여워 오 여기 어려웠지? 한 아, 잡아볼까요? 잡아볼까요? 물죠 이게? 네 물죠 여취니아 또렷다 어리어치? 이따 있다여기이다여기다찾와 있다, 어리어치입니다 네 어리어치하는 것에 한... 한국에도 있는데 여치 중에 3대장 중 하나인데 베트남 어리어치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오 여러분 농발거미 점프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전설의 짤 있잖아요 막그 모서리에 막 붙어있는 거농발거미인데 아마 이런 친구들일겁니다 아까 암컷 엄청 컸죠? 인건 수컷인거 같아요 원줏씨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아! <웃음> 물려본다고요? 네 참지 못하지 이런거 어때요? 생각보다 세게 안물는데요가라파요네 어. 그뭐죠 여치베짱이 아그 여치베짱이 아, 여짱이한테 물려보실까요? 아니요 저한번 말해보시죠 여짱이 물리면 악재됩니다 믿기 어렵습니 <웃음> 원줏이 약간 독특하다 약간 물리는거에 대한 그게 있는거 같다 찾았다. 자 여러분, 다 생물 하나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안에 두꺼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어디서 잡았어요? 저기 풀숲에 뭐가 싹 지나가기를 봤더니 음... 도마뱀이더라고요. 처음엔 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때. 와, 진짜 길죠. 롱테일 글라스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인데 우리나라에 그냥 줄장기 도마뱀이랑 속살이 생겼어요. 생... 머리 머리 땅에 가리면 뱀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리면 진짜 뱀이네 뱀인줄 어. 알았어요 잡고 있는 풀어줄까요 이제? 네 저는 괜찮아요 여기 풀어줘요 <웃음> 그러겠네 절로가오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개미들이 일자로 어디론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집을 지으려고 일자로 집을 이동하고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저번에 발견했었던 그 타란툴라 구를 한번 다시 찾고 있어요 야간에는 보통 여기 타란툴라들이 나와 있거나 좀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좀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인을 해서 한번 잡아 볼 겁니다 아 찾았습니다 거미줄 다시 쳤네요 아까 뚫어놨었잖아요 낮에 근데 다시 막았어요 자, 우선은 걷고 한번 유인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타란툴라가 먹이 반응합니다 이 굴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아, 유인해서 잡는 게 진짜 재밌는데 나와라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기 여기 다리 다리 다리 보여요 오오오오 오, 오, 봤어요 그 순간 반응 봤어요 방금 아 방금 다리 나왔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자한번더 해봅시다 오오오야 친다 친다 친다 여기 있어 있는데 유인한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누면은 저기 다리가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안에 잘 비춰볼게요. 저기 다리 보이지 않아요? 저기 있잖아. 다리 이렇게 일자로 보이죠? 저기 저기 저기 다리 보이시죠? 있어 있는데 제가 자꾸 치고 안 나온다. 이런데 손 누면은 바로 멜이죠? <웃음> 얘가 안 나와가지고 파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파볼게요 이 어떻게 돼 있지? 오, 기분대요 어, 저기 있다 저기 보인다, 보인다 바로 보여 그냥 오, 또 깊어졌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훅하고어 모르겠어. 어, 불이 진짜 깊어. 아, 생각보다 깊네요. 여기 안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오, 야야야야 아니 아니, 거미줄. 있죠.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저기 보이시죠? 저 녀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인다 어, 잠깐만. 보여요? 네네네 얘 얼굴 보이거든요 <웃음> 근데 얘 나오면 엄청 빠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 공격한다 엄청 불어요 무슨 타란툴라가요 저는 지금 봐야 될것 같아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디 여기 어에아 여기 나왔어요 오 무슨 타란툴라가야야야 야, 이리 와봐 야야야왜 그면 아냐 아냐 잠깐만 이거 잡아주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와. 아, 제압했죠 음. 잡았어요. 오, 야, 야, 야. 지금 흰겨루 기중이에요 자. 와. 아. 힘들지 마, 타란툴라야, 힘들어. 나이스. 와, 얜. 얘는... 와. 아. 와, 엄청 크다. 와, 여러분, 지금. 랜선으로 잡았는데 약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사지마이 블루랑 굉장히 비슷하고 사지마이라는 타는 필가 있어요. 블루 색깔 여러분들, 얘한테 물리면 큰일나요. 그리고 다리 힘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보시면 야야야야. 오, 요여요여여 지금 물려고 하잖아요. 조심하세 아, 여기서 합시다 다리 힘이 세가지고 우와 독립어봐. 참고로피 아니에요? 곤충한테 물감 묻은 겁니다 오! 이빨 봐봐 오! 나둬도 돼요? 네네네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체감이 다르네 다시 여기다가 이학장에서 미안해 아 이게 색깔이 참 오묘하단 말이야 한번 알아보고 동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왔 오야야 오, 이게 자연이지. 얘를 좀 이렇게 악력 같은 걸로 임시로 해줘야겠다. 응, 해줄게. 잘 지어. 자, 여러분들 야간 채집으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봤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타나틀라를 많이는 잡지 못했지만 한 마리를 직접 맨손으로 잡아봤는데 동정해본 결과 베트남 볼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색깔이. 여기 사진을 보본 것처럼 원래 탈피를 하면 굉장히 이쁜 타란툴라인데 이 동남아권에 타란툴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그리고 희소한 나이를 찾았고요 타란툴라 굴 자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4편일 거고 내일은 어제 잔라 근처에 있는 헌터 집에 방문을 해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시장도 가고 그리고 흔하게 가는 굉장히 짧고 넓은 그런 스케줄을 지내갔는데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 휴대하기도 겠습니다